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뜨거워지고 더워졌어요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기미가 생기고 잡티가 생기고 피부가 검붉어지고 그을러졌어요 그래서 이 피부를 하얗게 되돌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만의 꿀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외선 하면 자외선 차단제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꼬박꼬박 나가실 때잘 바르시고 나가셔야 하고요 두번째는요 피부 열감을 내려주는 건데요 피부 열을 어떻게 잡느냐 얼음팩을 이용해서 잡아줄거예요 짠! 얼음팩을 이용할 때는 바로 얼굴에 가져가지 말고 가장 햇빛이 바로 닿는 머리 위로 얼음팩을 올려줍니다 또 몸에 열이 받으면 가장 머리 끝으로 열이 몰리게 돼요 그래서 두피를 식혀줍니다 그리고 목 뒤로 가져가서 식혀줄게요 여름에 목 뒤에 얼음팩을 가져가두면 가장 열을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 세안을 해볼 건데요. 세안을 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차가운 물이 닿게 되면 모공이 막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세안을 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안을 일단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세안을 마치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스트 형태의 토너를 뿌려 주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만든 토너인데요. 천연 토너를 사용하실 때는 3개월 안에 다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피부가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제 토너를 사용을 할게요. 다음은 알로에 겔인데요. 이건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제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알로에 겔은 진정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예민해진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알로에 겔을 얼굴에 도포를 해줍니다. 피부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살살 두들겨주세요. 너무 자극을 주는 행동은 피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멀티 아이스크림인데요. 제가 요 며칠 놀러 다녀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피부가 많이 뒤집어진 상태였는데 집에서 알로에 길이랑 이 크림을 같이 발라주니까 피부가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저는 한 스푼 정도 떠서 비타민 파우더와 믹스를 시켜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촉촉하고 쿨링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즘 쿨링감이 있는 제품들이 꽤 나오잖아요. 민감한 피부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달궈진 피부를 아이스크림으로 한번더 낮춰줍니다. 여기에 미백 파우더를 더해주면 얼굴이 하얘져요. 신기하죠? 근데 미백 파우더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은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게 비타민 가루인데요. 이거를 아무 크림에 섞어서 바르셔도 화해진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바디로션에다가도 섞어서 바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타민 가루를 바를 시에는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바르셔야 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만의 하얀 피부로 되돌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햇빛 속에서 피부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